이야 함정의 주의. 그러므로 이 앞에 페리가 효과적. 아 이런 게어디있어얘또 <웃음> 뭐야.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? 어허! 말하는 거 맞죠? 응. 음. 야 내가 진짜 평소에 박서하면서 3에서는 별로 아파 본 적이 없는데 내가 2에 보면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라서 아좀 살짝 서럽네. 아 여기가 드랭글레이구나. 나향남안 썼는데 향남안 썼는데요죠? <웃음> 야 얘기하고 있잖아. 와 진짜 아니 뭐 질리지도 않나? 빨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. 이거 분명히 내가 올라갔을 때 풀릴 것 같은데 얘네들. 이제 저럴 줄 알았어. 이씨 내가 한두번 속는 진짜. 아. 와 씨. 봐라. 어 뭐야? 아니 퍼미비브는 여기서 왜 나와? <웃음> 아니 향기서왜왜 나와? 왜 아니. 어? <웃음> I want to die. 아 뭐야 또? 아또 이놈이냐? 글쎄요. 에이, 아니 겠지 에이 아씨 불안 불안. <웃음> 아그지같네 진짜. 아 진짜. 아니 움찔일 것 같아 애들이. 이하 함정의 주의. 그러므로 이 앞에 페리가 효과적. 실례합니다. 오, 이씨 뭐하는 방향이 어어! 나 따끔할 거요 아아...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 뭐또 생겼나? 내 저럴 줄 알았어 확실히 사프를 하니까 좀 확실히 틀려 이게 지금 바로 죽일 순 없나? 미리 죽여놓고 아, 안되나? 용기병? 용기병이 둘인데? 어? 뭐야? 하 아하. 어, 뭐야? 아... 와... 이게 피전 좀 없으니까 도와주러 오네. 야, 차라리 네가 화를 쏘는 게 나을걸? 아, 되는 거... 어, 뭐야? 아, 이런 게 어딨어? 패링을 <웃음> 당했으면 당해줘야지. 임마, 뭐 하는 거야? 지금 아이, 이놈의 자식이... 아, <웃음> 어, 잠깐만.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? 왜얘들 깨어나 가지고 나 패는 거 아니야? 지금 느낌이 좀... 그런데 느낌이... 그럴 리가 없지. <웃음> 어, 뭐야? 그래, 내가 그래. <웃음> 아, 저거 왜또 피가... 아 미미이구나. <웃음> <웃음> 나 앞에 때릴 줄 알고 뒤에서 때렸는데 뒤, 뒤에도 뒤 판정이 있어? 진짜 말도 안 된다, 진짜 이거는. 아니 이건 아니잖아. 아니 이건 아니지. <웃음> 아니. 거울의 기사 아! 아니 씨 피했잖아요 오! 아속이도 하는구나 뭐하는 뭐 거야? 뭐한 짓이야? 뭐야? 얘또 뭐야? 아오! 아이 제발 됐어 에? 와 진짜 야, 이럴 때 방어력이 막 올라가네요. 됐다 <웃음> <웃음> 아마나의 재단.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. 덧글이나 아마나의 재단 500배, 막 이런 소리 말,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일단,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, 막 기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, 다른 분들이. 여기가 거기냐? 안녕하세요. 대화는 할수 없나? 어? 와.. 맵 넓은 거봐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아래를 잘 봐야겠네 이거 잘못하면 낙사하네 뻔하네요 진짜 이래서 다들 아마나 재단, 아마나 재단을 한 거구나 kind of <웃음>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? 지금부터가 진짜다 난... 절경만세 아 이쁘긴 하네요 확실히 뭐지? 아 소울 화살이네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? 걱정거리 하나 더었군 이걸 억해봤냐고요? 내가 다크솔만 짬밥이 몇 년인데 <웃음> 날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<웃음> 아 아니 진짜 판정 진짜 쓰레기 같은 <웃음>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아 회복하네? 아 그런거냐?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회복하는구나 야 얘네들은 물 저항력 그런거 없나봐요 물 저항력이 없나봐 아니 아니 이걸 턱을 하나 못 넘어가지고 이걸 못 올라간다고? 아 진짜 씨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뭘까 대체 이곳은 만약에 내가 저놈을 잡으러 가면은 저기 있는 저 근접 애들이 올가 같아 저 가운데 너무 회복을 안하 설마? 그러네 저놈이 문제네 와 회복하네 계속? 아 알았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죽었다 근데 아까 회복했을 때양 옆에 있었거든요 또? 회복할 때그 이펙트 있죠 양 옆에 또 숨어있는 것 같아 지독한 놈들 진짜 아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아 구제했다고요? 아 노래한 대문 아 얘네 아웃 보스가 어렵지 않, 어렵지 않다고 한대 맞으니까 반피가 날라가는데 내가 잘못 보는 건가? 이게 한 방이라고 이게 한 방이라고. 그럼 아마나 재단은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은? 얘 끝이야? 아 끝이라고 이게? 뭐야 별거 없구만 <웃음>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만 이게 별거 없잖아 그러면은 아 이게 끝이었어? <웃음> 저펠리이에요제가 <웃음> 누굽니까? 뭘 이제 진짜야 맨날 진짜라고 하지마 <웃음> 언제부터 진짜였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2를 하는 것부터가 진짜였어 2하는 거 시작부터 애초에 진짜였는데 뭘 <웃음> 아 얘는 왜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나오는 거야? 그냥 좀 조용히 나오면 뭐 덧나냐? 아빨 들어가 들어가 아, 시끄러 시끄러 들어가 귀찮아. 아,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은 그냥 돌 사이 사이 로 지나가면 안 되나? 와 뭐랄까 음 뭐랄까. 아 죽었다. 계속... 아. 아. 씨. 어 인간다운 보스네. 그래도 왕의 방. 방패 같진 않데 아우. 어빨 빨라.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 아니 씨 <웃음> 아니 왜? 아나 진짜. 오오 오, 오. 이거 진짜 운이 좋았다. 저거 맞았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. 됐죠? 어허 대체 뭐 하는 곳인가 여기는. 이앞 저기 있다. 아, 여기도 있냐? 화토풀 만세! 화토풀인가 설마? 응? 응? 어... 이화토풀이 아닌 것 같은데? <웃음>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? 어, 그래? <웃음> 아, 다 잠겨있대. 어떻게 된 거. 야 어이씨, 깜짝이야. 씨. <웃음> 아이씨 깜짝이야. 아 이건 예상 못했네. 겁나는 건 아니겠지? 어? <웃음> 아니 이게 왜 점공이 되는 거야? 활 활인데, 아유 활인데 왜 점공이 되냐고? 아유. 아이 미쳤나봐 진짜. 활이 왜 점공이 왜 되냐고 이게.